그럼 어디 민규 옆에 스코버 대면 머리 위에 멈춘다. 그 뭐지 그사이에스코어 아, 임종. 임에 임종. 그 사이드 바에 와종 임종. 좀적어놔 임종. 임종. 아이 임종. 이종임이 임종. 이종 임종. 임종. 임발 뭐야 임종. 임 돌캐고 빨리 해라. 돌 검은 있어야지. 뭐 이거 잡을 거야 이거. 아, 나나나요 나 안에 있는데 빨리 돌로. 어. 어. 어. 아 그거 그거 스코어 보드에 그거 그거 혈장이랑 인종 <목소리> 만들어 줄수 있는. 어깨 <목소리> 빽이야. 차니까 말. 안녕하세요. 구독자 돌. 어? 돌. 어? 돌로 된 도구를. 아이다이제도 절대 군주도 있나, 여기 혹시? 없다. 집에 자주 있다, 혹시. 그런 건 없다. 오케이, 그러면 칼을 든 사람은 군주고, 도기를든 사람과 곡띵이를 든자는 뭐가 왔다. 뭐야. 시벌 시벌 아야. 시벌 빨리 도주고. 씹을. 조졌다. 야그 혈장하고 그거좀 굳이 생나아 배고프다 빵 하나 세벼야겠다 잠깐만 저거 보호 좀 하고 올게 야덕구야돌좀 먹어 공공기물 한 여섯 개 정도 봐 잠깐만 일곱 개 있다 다 줄게 했나? 내가 할까 아니면 아 잠깐만 나안 되잖아 일단은 복기를 만들고. 어? 왜? 코보다 안이히지 응용어. 어, 바뀌었다. 내가 할까? 그거, 몰라. 한글 이름도 안 되던데. 그거, 바뀌었나? 어, 디스플레이 네임에. 아, 그거, 디스플레이 네임에 뭐가 안 돼가지고. 나 그냥 이름 자체를 임종이라 해놓고 했는데. 그거 생성될 때 그거 그럼 나도 스코브 좀해보고와다 부서져가는 석궁 하나 얻었다 아, 어차피 오, 씨. 어차피 저거 그거 서버 장만 그거 되제 아우. 야, 여 사방이, 사방이 그 사냥꾼이 있는데? 미. 쳐버리네 그거 안 되나, 스포버드, 근데? 안 돼? 아, 진짜 끄면 안 되나? 근데 스코어보드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럼? 아 어, 재밌잖아 옆에 인종 뜨면 어지금그 사람 죽이면 인성질 아 인성질이가 위에 혈장도 좀 만들어줄 수 있나? 나 혈장 나 양을 좀 독추가 할게. 밥을 먹어야 돼. 응. 어, 탭키 누르면. 눈 노란색 숫자 있는데. 된장 아 잠깐만 나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고 있는거야 마니에 집 같은 거 하나 털었다 뭐 이때나 좋은 거철두개 외에 밀하고 뭐 감자 같은 거 밖에 없다야 그거 다떼 놓고 우리 집으로 쓰자 자표 <웃음> 좀 찍어놔줘 채팅창에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어, 아, 진짜. 그래도 찍어 놔줘. 으 혹시 모르니까. 음, 뭐야, 이상소리 들린다. 아, 잠깐만. 허락 맡아야 된다. 형, 나무 상자를 뗄감으로 써도 될까요? 나무 상자가 뗄감이잖아, 애 아, 이거, 나무 박스, 참나무 판자. 이거 허락 안 떨어지면 난 이제 그거 된다. 다형 아, 당한다 너? 어? 너양나 <웃음> 큰일났다 <웃음> 양태형이다 <웃음> 덕구도 형벌 줘야 되는데 덕구는 여훈형으로 주자 야.. 미치 바닥에 약탈자뿐이네.. 주변에.. 물리 뭐, 많아.. 야 이거 대홍식고 꺾어도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자진입.. <자신이 웃음> 저거 못 깨는 탈수지 한거냐 근데.. 저거 계속 쳐죽이다 보면은 이상한 현수막 들고 있으면 은 현수막 들고 있는 새끼 도지면 나옵니다. 아. 야, 야, 내가 야, 일단 화... 올라와라, 올라와라 일단 잠깐만 여기 좌표좀 찍어두자. 아 저기 있네 바로. 어 저, 바로 눈앞에 알았다 나. 아야. 다 쫓아냈다. 약탈자 다쫓아어다 음. 조졌다 이 마할 새끼들. 이거 우리 집 하자. 아닌데, 있는 거 같은데. 아, 계속 온다, 이거. 계속 온다, 아 아, 또 배고프다. 검좀 휘둘렀다고 또 배고파졌다. 미치겠다. 하... 이거 입구가 요거네. 이거, 이거 그냥 우리 집 하자. 이대로 <웃음> 쓰면 된다, 우리는. 그 상자하고 바깥에 있는 상자하고 다 갖고 온나? 그래? 횃불도 응, 있다 이거 그거 양다양 들고 와가지고 있어? 먹으면 돼너나 어, 양털 많은데? 나 양털 8개 있어 나 일단 여기서 그거좀 뜯고 있을게 화로랑 상자랑막혀서 철검 만들었다 아, 그러면. 불기간 현수막. 서로 죽이는 거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서할 경우에만 죽이는 걸로 하자. 하. 그 사형이다. 하. 한는 소리가 또 들린다. 조지러 간다. 하. 하.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게그 친구인 것 같은데. 여깄냐? 와, 소다. 소조지러 간다. 여기다 문만 달면 이거 우리 집이지 소를 조였다 침대 만들게 어야 입구 좀 입구 근처에 뭐 있다 또 약탈자 또 나타났네 야문달았다 걱정 마라 걱정은 해야 한다 우리 창문도 좀 만들자 어? <웃음> 테크닉? 와 <웃음> 아. 어. 아여아침개 어. 어. 있는데 2층은 침실로 쓰자 상장 어디다 볼까 어. 러개 될까? 근데 나 빨리 상자를 두개 합쳐야 된다. 상자 아이템. 아 상자 여기 하나 3층 올라가라. 3층이 있다. 3층 상자... 올라가라. 어 상자 아이템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 응. <웃음> 여기다 촛불 하나. 돌몇개 아, 있는 사람? 돌? 나 열한. 어, 어돌한 개. 열한 개. 한개 맞으면 된다. 바로도달자 하루, 어. 화로 번호가 몇 번이더라? 화로 62번인가? 9 어, 어. 2번어가 이건 이제 우리 집이다. 와, 옥상도 있네. 야, 이 난간을 새로 달아야 될것 같다. 그리고 나저이긴 돌이 마음에 안 든다. 응? 2층이야3층이야 이거 어. 3층 상자에 이것저것 놓고 아, 있다 잠깐만 야, 야 이거 4층인데 네, 그 네. 온톤즈 네. 집이랑 똑같은데야 안돼 그건 안돼 빨리 <웃음> 301호랑 천종호를 만들어야된다진정이 그건 안돼 나도 잘래 너기도잘라응 다했나? 민규 민규 빨리 3층에 그거는? 그, 그 자리를 응?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바뀌어 그.. <웃음> 뭐어떻나 <웃음> <웃음> 그거 빨리 고약할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난이도 뭘로 했나? 보통아니 아마 보통일것 같은데 보통 어쩐지 조금 빨리 닳을때라 <목소리> 나중에 어려운면 거 바꿀꺼 거봐 아마도 어? <목소리> 야 이 말이야? 아. 아, 슬슬 밭을 만들고 싶다. 만들어 볼까? 이제 양털 색깔 달라 침대안 만들어지네. 못됐다. 어, 다음면안 만들어진다. 못 됐다. 야, 근데, 우리 집 밑에 그거 있었지 않나? 뭐, 도, 동굴 있었던 것 같은데, 집 그, 주변에. 일단은 강가로 와가지고 흙을 다듬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네. 난 바로 탄광 갈게. 강 근처 지형을 바로 활용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보야겠다 누군가 땅을 파고 있다. 또 석탄 있는 사람 말좀 해줘. 오우 석탄도 없고 목탄은 없고 뭐. 아야! 시발 뭐야 아! 시발 진짜 야니 네 옆에 세마리다 링크 받고 나와봐봐 지금 비상이다 밖에. 한명더 죽게 생겼다 흐흐흐흐흐난 <웃음> 피했다 안 그래도 씨 배고파가지고 피도 없는 일이지 템은 다시 다 찾았는데 아 죽었다 집에서 죽었 다행히 왜? 어 다행히 내 죽은 자리가 네 죽은 자리다 아이씨 뭐야 이게 우리 많은데 이거 보통 나이도 많나? 아예 시철 검들고 있어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사람 어, 뭔가 주었다, 석궁 주었다. 그거 어, 내가 내... 들고 있던 건가? 아닌데. 얘들이 버린 거다 갖고 있어, 이... 자 어우, 진짜 나 여기서 뜨거이 좀... 새게 어, 뭐야, 내 석탄 발굴한 그 동굴이 어디지? 좋은가보네 돌며 때만 계속 나무도 좀쎄야 혹시 씨앗 들고 있는 사람 나 열한개 있어 어. 씨앗 들고 와봐 어. 심자 그냥 여기다가 나, 나 괭이도 아나좀 이따 심을게 응 그냥 나한테 주면 된다 지금 밥안 들고 있다 내가 도전까지 혹시 다 깨야 되나 굳이 다깰 필요 있겠나 아 혹시 흙, 흙 가지고 있으신 분 기부받습니다 어, 어, 그래. 흙 가지고 있는 분 기부받아요 7개. 주시면 제가 알아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잠깐만, 석탄도. 석탄 안줘도 된다 지금 저 모양이 좀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바꿔야겠다 새로. 여기서 자꾸 징징이가 네. 깨부러 대는데 그거라 다시 해보고 있어. 응? 다시 잘 해보고 있어. 왜?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근데 틀린 거오빠가 말해줘야지. 나 틀린 건데. 어, 오빠는 지금 못한다. 이건 어, <웃음> 못한다고. 아, 그래? 아, 덕후. 미 아니, 철국은 없고, 철, 검은 있는데, 아까부터 애들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뒤졌다. 철곡잉철 있나? 어, 철색이 있어야 한다 이거다. 나철곡 만들고 사실 뭐 양동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철이다. 맞죠. 여기다 너, 넣어라. 너가 철을 찾았다. 어, 요 위에. 닌 가서 뭐, 앉아 있어. 혹시 약탈되는거 알겠지? 약탈자가 그러면 약탈 하나? 진짜로 템 뜯어가? 아, 이게 위에 올려놓는 고, 고정된다. 어. 4디4 미친. 그게 돼? 그 와중에. 이겨. <웃음> 미친. 와, 미친 놈. 난 철공 만들너는 어떻게 이겼냐? 위에 철 놔둬놓을 테니까 캐라, 알아서, 알아 와 가서 아야 세 이세 이세 이네뒤에서 누군가 죽고 있는 슬는 살았다. What the f- Fuck you! Fuck you! Fuck you! h o Why o e h a u 이 It's a l i t t e t h e m t i e 그래서 나무를 좀더 많이 보충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있까 근데 궁금한데 레드스톤 펜은 쓸 거가? 쓸 생각이 있나? 야 여기 여기 너무 심한데? 스틸레톤 있고, 크리퍼 있고, 좀비 있고 그런데 도대체 무서운 <웃음> 곳이다 어우 그래. 한 명이 죽었군요 또좋댔다저기 개무섭다 아, <웃음> 야, 아칼 철이 좀 이거였나 가라. 어? 칼좀 있나? 저기 템만 다지고 가자 같이 칼자 철검이다 어 그거라도 줘 저기 템만 주스로 가자 어? 어디로 가는데 포치로 길을 밝혀놨더니 터치 여기 뭔데? 야, 미친 어, 템터진거같 야, 또 한대. <웃음> 야, 네디에스캐 있다. 조심해라엔더맨이네 야, 엔더맨 보지 마라. 탈출하라 얼른 노답이라 얼 좀비도 있고 크리퍼도 있고 엔더맨도 있고 약탈자도 있고 약탈자지 일단. 약탈자가 스케보다 배는 센것 같아 그러니까 겁나 세 제일 마음에 안 들지 탈출했다 아, 예, 예,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 올라, 올라. 어차피 내려가도 템못 죽는다, 이건또 죽는다. 곡갱이 하나만 더. 곡갱이? 거 줄까? 아, 근데 철검 증발했네. 이렇게 되면. 어, 그래서 쥬스로 가야 된다. 아, 근데 민규, 혹시 여기 와줄 수 있나? 야, 여기서 같이 싸우는 게더 빠를 것같아 자꾸 가서 컴퓨터 켜놔. 충전 연결하고 열은 <목소리> 그러니까 키라고 도쿠도 도쿠. 어? 좌표 좀 찍어줄 수 있나? 나 F3가 안 눌러진다 F3? 어. 좌표 키는 게안 눌러진다 어디에 아, 좌표 도쿠. 야 왔다 응가죽갑파까지고 응. 있네 야 디디님 보, 야 보. 어 죽었어. 고객이로 싸우다 죽었다. 고객이로 왜 싸운지. 아. 아니 철도 좀 많고 그런다. 아이 씨아이 아휴. 아이 아휴. 아휴. 아아아아 심지어 입구에 이새끼들이 있집 우리, 우리, 우리 집이 더 위험해 집이 <웃음> 저쩡이가더 <웃음> 위험해 미친다 아, 집안에다 할 수는 다 미친 놈들이 어나 무서워 빨리 유리창 달아야 된다 이렇게. 아 올라가야 하는데 길이.. 길이 없다 은다서 어째. 아이다 이거 문이 마음에 안 든다 아카시아 하다어우씨살러 올라왔다 나중에 아카시아 자가좀 구하고 와야겠다 어어 어. 사다리라도 만들어 놔야 할것 같아 진짜 야 뭐래 이케 거 있나 혹시 물이 참 달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템은 다 좋은 것 같아 야, 내 테마가 물가다 쪼소놨을 걸 나도 한번 죽었다 내려갔다가 뭐어야 죽을 어잠깐 집안에 집안에서 깨끗 54개 있더 뭐야, 이거 누가 그랬어? 어, 아, 진짜 미친. 이 새끼들 끝이 없네. 어, 음? 몇개좀막좀 아, 미친. 좀 꺼져, 제발. 이거 몇개 필요한 건갖고와서 뿌릴게요. 야, 지금 집안에 개파놨다. 집 밖에 개파놨다. 어, 집 밖에? 못 나가겠다, 절대로. <웃음> 아, 살아서 왔다. 이거 쓸래? 이거 쓸자 <웃음> <써도 웃음> 어, 몇발 남긴 했네. 야, 내가 전에 들고 있던 샌 어땠냐? 그 합쳤다. 합쳐서... 아, 합쳐서 이겨 나온 거임? 응. 내 구도 좀 키우려고. 아... 나 양동이 하나 만들어야 되냐? 집 주변에다 밭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나중에 옵시디언도 아... 해야 되고. 흙, 그 요석. 아, 뭐, 아, 2층에 빨리 물이 좀 달아야 될것 같다.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 이 감자랑 당근 갖고 와서 심어서 불려서 올게. 뼈 있는 사람 없나? 아, 뭐야, <이제, 이제>. 피가 1 남았네. 왜 피가 까졌지? 이 새끼 죽이고 와야겠다 이 새끼 1대 6거가가개 많다 난물 풀어가다가 죽을뻔했다 어 이거 이거 여기 풍수지리가 안 좋, 아인데 배산임순데 경쟁자가 많다. <웃음> 여기가 한양이죠 나중에, 뭐, 어차피 경험치, 나중에. <놀람>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저거. 역시, 뭐, 돌도끼 들고 있는 사람은 없죠? 돌돌기 왜? 지금 돌돌기 원래 있던 게 거의 다아작나가지고 새로 고쳐야 하거든. 야, 풀이 미래, 안, 물에 안 밀리는데. 응? 여기, 이집 앞에 몇 개가 너무 빳빳하게 자라서 물로 안 밀린다. <웃음> 대사님수 역시 좋네. 야야 야, 야, 약탈자 있는데 에이미입니다. 뭐라고? 총 줬던 양인데. <웃음> 어디야? 야나 선인장 됐다. 중간뭔 말인가 했는데, 이해해버렸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같이야지나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흉노의 난이 일어났, 아, 뭐야. 흉, 흉로 개척이 왔다. 음, 흉... 물량동에 그거 한두 개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만든, 나중에, 나중에 밥 만들면 되니까 편하다. 응. 음. 내가 여기 담으, 담으, 내가 밥 만들고 있을게. 야, 야, 민주. 이거 어때야 되나? 아, 뭐야. 우리 집? 이제 풀이... 야, 야, 야, 야, 야. 야, 빼라, 빼. 빼라, 빼. 됐다. 아, 진짜. 나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이제 빨리 요리창 달아야겠다. 그, 활 만들 때뭐 필요하더라? 깃털하고 철인가? 깃털하고 응. 철인가? 응. 칠? 응. 아! 아, 진짜. 똑같아. 응. 뒤에 빨리 창문 달어봐 야 창문 아래에서 저격당했다 아이씨발 또? 여기 풍선 소리가 너무 좋아서 탈났는데 그런거 같다 됐다 어떠냐 창문이 다 됐다 니총 올라온다 아 미치겠네 어, 있네. 야, 그냥 오늘 들어와라. 네 명이다. 네명대다또 4명. 된다. 집 앞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빨리 빨리... 주소 왔다. 무사히 사라졌구나 어, 아야 어, 아, 야, 밖에서 물 뿌리자 아니 <웃음> 잠깐만, 모래가 있네. 롤에다 물을 들어왜 애들 나. 타고 올라오나? 어. 이. 좀 응. 생각이 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어휴, 니, 진 철이 남아도 온구나. 근데 철조건은 어디에 쓴 거야? 아니, 야, 이렇게 해서 물타고 올라오게 해봐. 그 다음에 물타고 올라오면 패자. 옳타고 <웃음> 올라온 펜다를 잘못 실행하면 니가 맞는다. 아따 이거 물 업데이트 됐지? 무슨 업데이트 됐어? 어, 대물이단 같은 거에도 물 하면 빈 공간은 안 생긴다? 아, 그 업데이트 됐어? 그런 업데이트 됐어. 아, 집안에 밥 만들면 안냐 그냥. 아, 진짜 밖에 소리가... 하오 하오 <웃음> 진짜 미친다 미쳐 야 철갑바 입어도 되냐 어, 만들어 입어라 2 2 두개나 있는데 나한테 아, 니네들 먼저 입고 아, 야 활이 깃털이 있어야 하는데 깃털은 닭이 있어야지 닭이거든 화살이 있어야지 뭐세네를 이거 쓰든가 말든가 하는데 아볼밖에 없어서야 쓰 쓰기 되면 하다 <웃음> 이거 신고할 수 신고할 수도 없다. 야집야 <웃음> 야, 용암 좀 들고 올수없 <웃음> 용암 <웃음> 좋은 생각이 나다. 어수 물타고 올라올잖아 이러면 타고 올라올걸 여기서 물타고 올라오면 야 옥상에 있어 봐봐 물 타고 야 민규 민규 되지. 민규 올라와봐 들어와봐 방패 줄게 방패 만들었거든 아, 씨, 잘못 떨궜다. 아야, 뭐야. 없나? 뭐야, 아! 뭐야, 왜 여기까지 쏘는 거야? 돌, 돌, 돌 깔아. 이 노답새끼들. 저희는 야, 나, 나, 민성이 좀 먹어도 되나? 와씨 밖에 명명 있는 건데 소리도 또안 와.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감자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감자하고 <웃음> 야, 우린 둘이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100% 뒤질 것 같다. <웃음> 근데 난 깃털을 구해야거든. 닭을 죽이러 간다. 근데 왜 여기 근처에 닭이 없냐? <웃음> 어, oh, g o 아! 노! 노! m n it. Oh, no, no, no, oh, no! oh, no! No! oh no! <웃음> 존나 많다. 도망가. <웃음> 존나 많다 <웃음> 존나 많다 <웃음> 아 살았다 집을 살았다 나한테 오를 걸렸다 아, 난 살았다 여기. 다행히도 집에 왔다 아 여기 연못이 있네 주변에 강도 있고 연못도 있어 연못이 야 여기, 여기 대장 왔다 야음 그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라 다시 <웃음> 보통으로 고정돼 있나? 뭐지 왜 깃털 깃털 얻는 데도 없지? 집에 흙 없나? 집에 흙 흙은 다섯 개 내가 들고 있는 게 나다. 옆에 봐봐. 저기 있다. 4층이다 잠시 임시밭을 만들자. 근데 물샐거 같은데. 야, 지하를 팔아 지하를 그럼. 아 좋은 생각이 있다. 계단을 이용하는 거다. 야또그 와중에 또 정리했다 <웃음> 우리의 김모씨가 정리하셨습니다 <웃음> 기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 <목소리> 나는 몇대씩 했을까? 칼난 6대 했다와 많이 들었다 씨. 진짜 아들 덮고 와봐 왜 그래. 여기 이제 이렇게 물 찬다 봐봐 어 이렇게 차는구나 물 찬다 이게 어어 나중에 개단 좀 뜯어줘 개단 지금 뜯는다 그럼 어. 도끼 들고 있으니까 일로 와라. 잠깐만, 여기 동화줄 내려서, 얘 올라오면, 는 쫄깃 죽이려고 야, 니네 뒤에 다 깨놨다. 안다. 못 올라온다. 병신이다. 아, 어, 아, 근데 쏘네. 야, 뒤에 계단은 먹어라. 그리고 마을이 어디있는데 스폰 앞에. 어느 쪽. 와, 엔도다시 봐. 계단 다안먹었다니 아, 잠깐만 나, 저희 가서 대헌이 좀 갖고 오고 싶은데, 어딨는데? 저강 끝에 대헌이 크게 있다. 이거 세 칸짜리, <웃음> 사탕수수, 한 칸은 주, 준헌이, 두 칸은 대헌이, 삼 칸, 세 칸은 잘잘한 대헌이. 300이면은, 저, 연못이 아니었죠. 밭, 밭, 앞에 지나가지고 저걸 가면 되는 거기 있다고. 마이너스 41. 야, 근데 나, 우리 지금 집에 가혔거든 아, 대각선 위치구나. 대각선 위치로 갔는데. 가게. 아, 그냥 여기서 짐다 챙기고 마을로 떠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 어 지금 놀수 있어 야짐다 챙길까? 일단 한번 자자 어 잠만 못 잔다 상 이거 위로 부숴서 올려 부숴서 가져올려 전부 다 3층 올려야 한다 아니 3층이 아니라 4층 올려야 돼 누워 있어라 4층 올리니까 자진다 누웠다 잠 온다 이제 잠이 옵니다 야, 혹시 모니까 우리 집 자표도 좀 찍어놔줘. 이제. 어, 저거는 찍긴 찍었는데. 어차피 침대 부숴갈 건데.